어떻게 저런 사진을? 와 이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다 직접 조리하신 거예요? 네. 아 진짜 힘드셨겠다. 여기가 지금 장애인 업체예요. 정기 후원을 하면 물건도 보내주고, 급료도 아. 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되는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아 초상권 없으신 거죠? 네 <웃음> 없어요 저희. 고생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와. 경성 주전부리의 전인데 감자전, 육전, 김치전인데 직접 부친 걸 보내준 거라서 이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후라이팬에 기름 따로 안 묻히고 이대로 구워서 먹으면 돼요 한번 구워볼게요 와, 와 대박 식품 대전 먹을까? 가성비 좋은 음식. 들 뭐지? 새로운 메뉴들은 할인할 때사는게꿀이지 음, 사운드 꿀꿀 먹은 밥 공기, 만큼 공기, 도먹어요 고소하다! 김치전 먹어볼까? 오징어 향이 진짜 진하게 나요 코를 준비하는 느낌?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빵이 맛있는데요? 소세지는 뭔가 빵에 비해서 적은데 일단 빵은 약간 달달한 맛 나는? 가떡 사리는 거 치즈떡 깔끔해 이. 떡볶이랑 떡볶이라기름지랑떡는이랑 떡볶이랑 깔끔해요 <목소년간의 소리> 이거 얼마였지? 어, 지금 사드셔야 돼요 보니까 19,900원이거든요 원래? 근데 13,5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13,500원은 무조건 사야 된다 가성비 좋습니다 어니언 소세지 <웃음> 진짜 양파가 집히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? 이것도 지금 세일 중이라서 두개 들어있는 게 하나잖아요. 그게 천 원이에요.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. an. 떡 맛있다! 와, 이거 딱 굽자마자 딱먹어고쫙 보여드렸으면 좋았을텐데 혼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식어서 그게 좀 아쉽다! 치즈는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좀 약간 닭가슴살 소세지랑 치즈 맥스봉?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느낌이요 이렇게 올라오는 단맛이 저는 조금 센것 같습니다 짠! 아, 잘 먹었습니다